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꾸준히 요청이 많았던 일기 쓰는 이유에 관한 영상인데요 제가 이거를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 완전 초창기 때 그냥 올렸는데 그게 생각보다 댓글도 진짜 많이 달리고 일기 쓰기 싫었을 때마다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라는 댓글을 정말 정말 꾸준히 달리는 영상이었는데 제가 그거를 삭제를 했어요 왜 삭제를 했냐면 저도 그 영상의 내용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아무것도 모를 때 했던 거라 그 말하는게 너무 오글거려 가지고 제가 차마 이렇게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삭제를 했거든요. 근데 도대체 그 영상 왜삭제했냐며 다시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로부터 한몇 년이 더 지났잖아요. 이만큼의 일기장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그 내용에 대해 조금 디벨롭을 해가지고 제가 일기 쓰는 이유에 대한 영상을 2022년 버전으로 다시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때 영상이랑 지금이랑 다른 점은 그때는 다이어리 쓰는 이유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완벽하게 제가 정해졌어요. 여러분들한테 다이어리 보다 일기를 쓰라고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는 다이어리 쓰는 것도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 이제는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다이어리를 안 쓰셔도 일기장은 꼭 쓰시는 게 좋다 매일매일 안 써도 되고 일주일에 두 번, 세번 내가 기록하고 싶은 날만 적으셔도 돼요 저는 제일 추천하는 거는 이런 유공 다이어리 있죠 완전 이렇게 백지인데 여기다가 일기 쓰는 거 완전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면은 진짜 엄청 엄청 화나거나 완전 재밌는 날에는 일기를 엄청 많이 쓰고 싶어요. 근데 이제 칸에 튀어나오거나 칸이 너무 좁으면은 쓰다가도 김이 확 샌단 말이죠. 그래갖고 저는 이렇게 큼직한 걸 좋아하는데 막 이렇게 어디 여행 가면은 뭐 사진도 붙이고 닦고도 하고 이러면서 쓸 때도 있고 또꼭 닦고 하지 않아도 길게 그냥 글만 써도 나중에 읽으면 너무너무 재밌고 그때 의 기억이 다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근에 주문에 쓴 일기장들은 다 약간 이런 식이에요. 줄글 쓸수 있는 진짜 일기장 형태? 근데 이런 게 아직 익숙하지 않고 글 쓰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일기장이라기보다는 1년에 큼직큼직한 키워드를 정리할 수 있는 일거는 10년 동안 쓰는 기록인데 이렇게 올해마다 올해의 발견은 올해의 가장 뿌듯했던 일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정말 좋았던 건 올해의 복귀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한 해를 정리할 수 있는 칸도 있어서 어, 나는 일기 매일매일 쓰는 거 너무 힘들어요. 글 쓰는 거 너무 어려워요. 일기장 중간중간에 칸 있는 게 너무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짧은 짧은 기록으로 한 해를 정리할 수 있는 그렇지만 큼직큼직한 나의 생각이나 뭐 변화를 이렇게 빠르게 볼수 있는 요즘 요런 5년짜리 뭐 3년짜리 이런 기록장?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이걸로 습관을 들이다가 이제 일기장을 하나 구매를 하셔가지고 쓰고 싶을 때 쓰고 하루하루 늘려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의 이제 다이어리 컨텐츠를 많이 보시면 제가 다이어리를 이렇게 두 권으로 분리해서 쓰시는 걸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는 정말 여러분 다이어리의 정석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스케줄러 같은 형태의 다이어리 있죠. 이렇게 앞에 뭐 먼슬리 있고 뒤에 뭐 간단하게 위클릭한 꼬맣게 돼있어가지고 오늘 뭐하기 이런 거 체크할 수 있는 일정관리용 다이어리를 대부분 쓰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도 쓰고 일기장도 따로 쓰고 있거든요 일기장은 이렇게 정말 줄글로 빽빽하게 씁니다 거의 한쪽을 하루에 다 쓰는 날이 많아요 왜 이렇게 두권으로 나누게 됐느냐 저는 다이어리를 한 중1 때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15년? 16년째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쓰게 되면은 기록하는 양이 진짜 많이 늘어나고 일기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적어요 쉽게 말하면 남들한테 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 근데 이거를 한 권에 다 이렇게 쓰고 일정 체크용으로 들고 다니다 보면은 정말 한 번쯤은 그걸 몰래 보는 빌럼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아, 설마 그런 인간이 있겠어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웃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일기장을 내 가족이 봐도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짜증나는데 제삼자가 그걸 봤을 때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몇번 겪어본 다음에는 아예 두 권으로 분리해 가지고 일정 체크용 다이어리만 들고 다니고 이런 일기장은 놓고 씁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기를 쓰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 처음에는 다꾸를 좋아했어요 제가 중딩 때 그때 무슨 다이어리 꾸미기? 이런 카페가 엄청 유행이었어가지고 그냥 내가 이걸 꾸미는데 되게 취미를 가지면서 기록을 하다가 이게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일기 쓰는 거에 대한 장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은 이 장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길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일기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영상인데 이 장점들이 뭐가 있냐면 이게 나중에 큰 정보가 되는 어떤 일을 할때 도움이 되는 단서들이 일기장에 다 있어요. 일기를 쓰다 보면 은 내가 오늘 뭘 했고 좀 큼직큼직한 사건들을 다 적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몇년 지났을 때그 기억이 꼭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근데 솔직히 우리 뇌 용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다 기억할 수도 없고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거나 하나하나 내가 찾아봐야 되거나 그런 일들이 진짜 많은데 일기를 쓰다 보면은 그때 그 비슷한 시기에 일기장을 뒤져보면 나오는 정보들이 정말 많아요. 뭐 정말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저는 항상 핸드폰을 살 때마다 엄청 공부하면서 사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몇년 동안 기억하고 있진 않잖아요. 내 직업이 그게 아니니까. 근데 그때 일기를 보면은 내가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싸게 샀다. 이 정보들이 다 적혀 있고 뭐 과거에 내가 등록했던 학원들 가격에 대한 정보도 일기장에 다 적혀 있으니까 그거랑 비교해봐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다시 가격 비교를 하고 어디를 가가지고 이렇게 발품을 파는 시간들을 완전 줄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동의나 투자 뭐큼직큼직한 것들은 일기장에 꼭 적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일기장을 뒤져가지고 과거에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완전 완전 도움이 되고요 과거에 내가 나한테 알려주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다음은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된다 저처럼 극 F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거에 기분이 상하거나 좀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무조건 친구들한테 말하거나 제삼자한테 말해가지고 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속이 시원해지니까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웃음> 물론 그 당시에는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 사람이랑 좀 멀어지거나 아니면은 하루만 지나도 아, 그 얘기를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정말 정말 많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그런 감정적으로 내가 기복이 심할 때좀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보다는 그냥 일기 일상에 쪼르르르르 그냥 적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기장을 그냥 감정의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못했던 말뭐 이런 나의 사고의 흐름을 다 글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름대로 정리해서 쓰다 보면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일들도 이해가 가고 어느 정도의 결론도 나오게 돼요 왜냐면 제가 계속 말을 하는 게 글을 쓰다 보면은 문장의 기승전결이라는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라도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감정 조절하는데 일기장이 진짜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진짜 제가 일기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의 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좀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가 스스로 한 행동이지만 과거에 내가 이해가 안될 때가 진짜 진짜 많잖아요. 근데 좀 살면서 힘든 부분들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를 딱 덮쳤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잘 그러니까 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과거에 나의 어떤 선택이나 결정이 후회가 될 때가 있잖아요. 아 그때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때 이렇게 했으면은 안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이거는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지 않은 그런 선택에 대한 후회나 미련이 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한번 덮치면은 점점 사람이 우울해지고 다크해지기 쉽단 말이죠. 뭔가 그때 당시 내가 그렇게 선택을 했던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생각이라는 게 구체화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한달 지나고 1년 지나고 몇년 지나면은 내가 어떤 그 결정을 했다는 그 사실만 남고 내 결정의 이유는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인간이랑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이런 내가 어떤 결정을 했던 거에 대한 명분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 같아요 내가 어떤 결정을 했고 내 가치관이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코어 가치관이 흔들리게 되면 은 사람이 우울증에도 걸리는 것 같고 자살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런 인생의 방향성이 흔들리는 거니까 적어두지 않으면 은 내가 했던 생각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내가 과거에 했던 일들을 부정하고 후회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일기장이 있으면 은 내가 그런 우울한 감정이 나를 덮칠 때마다 그때의 일기를 그냥 보면 돼요. 그러면 은 내가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럴 수밖에 없 환경 그 시점에서 내가 이런 선택을 한 정확한 명분이 적혀져 있다 보니까 나를 좀더 이해하게 되고 나를 조금 더 감싸주게 되는 그런 장점이 정말 큽니다 저는 이게 제가 일기를 쓰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한 최근에 2년 3년 동안 쓴 다이어리들인데 이렇게 기록이 차곡차곡 늘게 되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됐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기록이 다돼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일기를 한 3년 4년 쓰다보면은 인권관계 사이에 복선이 보여요 이거는 기록을 안하면 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람이 누구를 만약에 새로 알게 됐어요 그럼 보통 내가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어, 난이 사람이랑 앞으로 엄청 엄청 친하게 지내겠구나 몇년 후에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겠구나 이거를 알고 만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점쟁이도 아니고 근데 일기를 쓰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첫인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술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또 쓰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약간 소설 작가처럼 그날 그날에 원고를 쓰듯이 이야기를 진행시키다 보니까 이제 아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나도 모르게 엄청 나랑 친해졌어요 엄청 깊은 관계가 됐어요 그때 딱그 사람을 처음 만났던 시점의 일기를 보게 되면 너무 재밌는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있었던 날들의 일기를 보면은 그제서야 그런 복선들이 보여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이런 점에서 좋아하게 됐고 내가 이래서 이 사람을 자주 만나는구나 내가 이래서 이 사람한테 호감을 가졌구나 저는 이거를 고등학교나 20대 초반쯤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창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특히나 제가 한 지금 10년 동안 만나는 친구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일기를 보면은 너무 재밌고 뭔가 우리의 서사를 이렇게 내가 골라서 볼수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좀 슬픈 거는 어, 이 사람과 멀어지게 된 이유도 알수 있어요 그 복선들도 보여요 어떤 사람이랑 되게 친했다가 되게 멀어졌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친구와의 이제 기록을 다시 복기를 해보면 아난 되게 스무스하게 멀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뭐 멀어진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러다가도 아 그런 복선들이 보여요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이 부분에서 그 친구한테 좀 서운하게 했었구나 아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 친구가 이렇게 했던 행동이 나는 그때는 크게 서운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무의식적으로 내 내가 그 친구를 좀 멀리하게 된 계기가 됐구나 이런 게 되게 보여요 이런 관계의 복선들이보이면서 되게 재밌고 아 다음 관계에선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이게 정말 좋죠 그리고 또 좋은 점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들이 정말 현저히 줄어들어요 다들 일기를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로 저에 대한 약간 성찰?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좀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일기장에 내 자아 반성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스스로 나지만 나의 이런 행동이나 모습이 정말 정말 싫을 때가 저는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반복하는 내 모습이 더더더 싫어요 근데 이거를 기록해두지 않고 내가 자꾸 상기하지 않으면 은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계속 계속하게 되는데 머리로 한번 생각하고 글로 한번 쓰면은 두배로 반복 학습이 돼가지고 이 뇌리에 더 잘 남아요 그래서 그걸 몇번 반복하다 보면 정말 의식적으로 내가 그 행동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정말 좋고 그리고 또 약간 같은 결로 비슷한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좀 일기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나쁜 일들을 일기 쓰지 말아라 좋은 것만 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나쁜 일도 많이 적거든요 이걸 욕해서 잊자 막 털어버리자 이러는 느낌도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적다 보면은 이게 며칠 며칠 며칠 지나면서 내가 서서히 괜찮아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나중에 비슷한 일을 당했을 때 현재 나한테 엄청 엄청 많이 도움이 돼요 왜냐면은 내가 막 사기를 만약에 당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위로를 해줘도 그게 나한테 100% 위로가 안될 때가 많아요 근데 정말 나한테 꼭 맞는 위로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과거에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고 왜냐면 나를 제일 잘 아는 건나니까 내가 해주는 위로가 더와 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했더니 기분이 좀 나아졌더라 뭐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견디기 쉬워졌다 라는 기록들이 있으니까 고대로 하면은 아주 스무스하게 마음의 상처 없이 그렇게 슬럼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인생 노잼식이 왔을 때 친구랑 뭐 손절했을 때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옛날 일기를 보면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고 또 그런 걸 보면은 아, 과거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괜찮아졌잖아. 지금의 스트레스도 뭐 아무것도 아니야. 다 괜찮아지겠지? 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게 돼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아주아주 아주 행복했고 아주아주 아주 즐거웠던 순간들도 기록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원할 때마다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좋아요. 제가 일기 콘텐츠에서 여러 번 반복하는 내용인데 어, 사람이 무의식 중에 저장해놓은 기억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상기시켜줄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없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이렇게 묻어놓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작은 단어나 한 줄의 문장만 있으면 진짜 한 10년 전의 일도 어제 일처럼 확 이렇게 떠오를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행복했을 때 내가 너무너무 재밌었을 때 일기를 보면 은 정말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일기를 가끔 봐요. 너무너무 재밌고 약간 행복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런 기억의 아카이브 저장을 외장하드에 넣어두듯이 이렇게 기록을 해두셨으면 너무 좋겠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몇년 사이에 더 느꼈던 걸 말씀을 드리자면 일기를 이렇게 꾸준히 쓰면 문장력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져요. 저는 따로 제가 글을 쓰는 걸 배운 적도 없고 글을 쓰는 일을 딱히 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어딜 갈 때마다 꼭 글을 잘 쓴다 넌 어떻게 글을 잘 쓰냐 이런 칭찬을 진짜 많이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제가 15년, 16년 동안 매일매일 일기를 써서 자연스럽게 문장력이 들어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한 번도 제 의견을 글로 표현하는 게 어렵거나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는 게막 막힌다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회에 나가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조리 있게 글로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독과 글쓰기는 완전 완 완전 다른 개념 이어서 여러분들이 책을 아무리 많이 읽으셔도 내 생각을 두줄세 줄로 적어놓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은 문장력이 절대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딱히 책을 막 자주 읽는 사람도 아닌데 내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서 그런지 확실히 남들보다는 글을 아주 쉽고 빠르게 잘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글쓰기를 활용하는 일이 정말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고 빠르고 재밌게 문장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일기쓰기이기 때문에 정말 짧게라도 한줄한줄 한줄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을 늘리시는 거 진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제가 계속 미뤄왔던 제가 일기를 쓰는 이유 일기의 장점들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를 해봤는데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건 여러분들의 시간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소중한 하루하루를 기록을 하시고 재밌는 추억들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을 많이 많이 저장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이해가 안 가시는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